multim 안녕하세요 댕댕 여러분 윤댕입니다 지금 시간이 없는데 백주에 대해서 9월 2일부터 10시 30분에 빅맥을 먹으면 이 빅맥 소스를 선물로 주는 이벤트를 했어요 제가 10시부터 가서 이 빅맥 소스를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해녀가 햄버거 완전 덕후예요 해녀한테 직접 빅맥 햄버거를 만들어주면 어떨까 해서 소스를 가져왔습니다 이번에 조이랑 모이를 했죠 어. 얘 나한테 태그 걸어놨네? 어. <웃음> 태그 걸면 어떻게 나오는 건데? <웃음> 이게 태그면 네. 나한테 와? 그럼요 알람도 오고 음. 뭐. 알람 꺼내줬죠 어. 빙백 소스를 사가지고 해녀한테 햄버거를 해줘야겠다. 그래서 엄청 <웃음> 이만하게 감자튀김도 엄청 채 썰어서 이만한 길이로 잘라가지고 해녀한테 맨날 당하기만 했으니까 네. 이제 복수할 때가, 복수할 때가 <웃음> 됐어. 내장별 <웃음> <웃음> <웃음> 선착순으로 판매한대. 아, 만만치 않네 이거. 기대해 주세요. 뿅. <웃음> 뿅. 일단 준비물은 이 모닝빵을 이용해서 좀 작은 사이즈의 빅맥버거를 <웃음> 만들어줄 거예요 언니가 빅맥버거 만들었어 이랬는데 기대하다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빵을 보면 어떤 표정일지 자그러면 지금 빨리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감자를 채썰어서 감자튀김도 해줘야 되잖아요 어, 이거 라지 사이즈인데? 감자튀김 <웃음> 간장 간장 2스푼 넣었고 참기름 1스푼 넣었어요 설탕 1스푼 지금 영재 심리 스피어예요 <웃음> <웃음> <저> 거기가 어디지? 거기가 어디 강남 강남이에요 강남 강남이라고? 나뭐다 있어 다 있어 아이 왔대 차가 안 막혀 오늘. 아 차가 맨날 청막했는데 오늘 같은 날차안 막히니. 패티 두 번째 패티 완성. 다했다. 만들어준 패티를 냉. 완성된 감자튀김을 물기를 제거해줘야 돼요. 아, 귀여운 내 패티. 혜녀가 이걸 보고 감동받으면 어떡하지? 내가 널 위해서 빅맥을 만들었어. 헉, 진짜요? 정말요? 오, 대박. 허, 진짜 대단하다. 이러다가. 이게눈 감고 있다가 슬, 슬, 슬 하다가 아 어, 이거 언니 겁나 적잖아요 이렇게 할 거예요 해연언자 그럼 이제 슬슬 빵이 군데 어라라 마늘빵처럼 안 닿아지는 같아 혜연이 <웃음> 도착하면 어떻게 할까요? 방에 데리고 들어가요? 문안 열어줄거야 <웃음> 이거 너무 귀엽죠? 딩맥 소스 딩맥 소스를 안에다가 발라준 뒤 감자튀김 라지 사이즈 제 빙백이 완성됐습니다. <웃음> 일반 케찹보다 작고요. 휴대폰보다 작아요. 휴대폰만의 <웃음> 세트가 다 합쳐도. 겁나 귀엽지? 상금, 상금. 또 얼마에 파실 거예요? 이거? 네. 100만원. 보세요 네. 해녀 언제 와? 충당 귀엽에요 빨리, 빨리 와. 아? 빨리 와, 빨리. 여기요 어, 알겠어. 빨리 와. 음. 아, 뭐야. 이렇게 하는 괜찮았으면 제가 더 천천히 더 예쁘게 만드는걸. <웃음> 아 근데 벌써 질밌을것 같아요. 유네님이 독특한 적단한 번도 없거든요. <웃음> 야들야들 자기 먹고 싶어? 안 줘. <웃음> 음, 너무 맛있어요. <웃음> <웃음> 짠! 우리가 일단 맛을 한번 볼 거예요. <웃음> 내가 맥도날드 이겼자 뭐라도 입에 지어 넣어줘야 좋은 어? 게아 <웃음> 귀찮지만, 먹여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빠밤. 나를 묶어놓고서 먹는 거야? 누워서 먹으면 취한다 빨리 일어나봐. 뜨거워, 엄청 뜨거워 이거. 어, 엄청, 응. 엄청 맛있겠다. 음! 어때? 음, 장난 아니지? 음, 맛있는 엄청 맛있는데? 어? <웃음> 야! <웃음> <웃음> 여러분 보셨어요? 근데 같이 해줘 봤다. 안녕하세요 좋아요. 좋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 내가 널 위해서 빅맥버거를 준비했어 동그란땡만 만들어볼게 아닐까요? 어! 빨리 먹고 와봐 어? 자. 어 저를 위에만들어주신거예요 오호 동그랑땡 동그랑땡? 동그랑땡 아니에요 이거? 그 패티 내가 만든거야 <웃음> 내가 아 진짜, 진짜 아 진짜 야그 감자 튀김도 내가 다 만든 거라고. 아 진짜요? 어 이건 뭐예요? 빵이 또 있네. 빅맥이잖아. 음 <웃음> 아, 아, 아! <웃음> 맛있어? <웃음> 맛있어요. <웃음> <웃음> 개콩만하게 했는데 그런 걸. 라 소스 좀 덧뿌려 주시면 안 돼요? 빅맥은 어. 자고로 소스가 흥건해야 되거든. 근데 한입 물었을 때안 흘러나왔잖아요. 슈가 원하십니까? 네. 같이 이 이런 비주얼이 있습니다고요. 이걸 아 놓쳤네. 너무 깔끔했잖아요. 음. 킹맥이야? 음. 근데 이런 반응이 아니었는데. 이건 음이 뭐야? 얘가 감자튀김이에요? 예감, 감자튀김인데. 내가 튀긴 건데. 아 그래요? 언냐 어. 잘랐어요? 어. 이렇게 얇게 잘랐어요. 미니니까. 미니니까. 아. <웃음> 어. 미니라는 잔념을 버려야죠. 팬버거는 작더라도 감튀는 뚜껍게 그게 아니지. 아니지. 이건 미니 세트인데. 아, 그냥 언니는 이렇게 큰 버건데 왜 얘는 왜이렇게 작게 만들었어요? 얘는 내 아기니까. 아, 아기 맛있어요? <웃음> 응, 응, 맛있어. 이런 몰래 카메라 자주 했으면 좋겠죠 <웃음> 네, 언젠가 좀 하려고 <웃음> 러니다 먹는 걸로 아주 조합해버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아닌데. 어, 하지만. 이제 이것을 본다면, 놀라겠지. 응? <웃음> <웃음> <웃음>